맛있어? 맛있어? 지금 고상하게 노래 들으면서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요. 지고 봐. 진짜 못생겼다. <웃음> 아, 초점이 안 잡히네? 매기 <웃음> 같아. 아보다 비로 가야 되는데, 거기서는 음. 몇 번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쓸수 있겠다. 오! 음. 어? <웃음> 와, 진짜 대박이다, 그거는. 근데 더 물받아 있어. 네. 아빠 거더 비싼 거 사고. <웃음> 뭐야? 박비어나 먹어 윤선은 좋고 윤아는? 너 그냥 일반? 응. 아 응. 네 sure. 연습을 마치고 나왔습니다. 이제 회사로 가봅시다. 저희 팀장님이 카카오톡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주소지 입력하니까 이렇게 빨리 오네요 영양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. 기억해요 하는 거 여성용이라고 또 핑크색깔. 이네요. 꿀. 굉장히 귀여운 작은 컵이네? 진짜 작다. 이거는 진짜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 생일 때 받았던 생일 쿠폰과 똑같은 거예요. 이건 국장님이 선물해 주신 거고요 근데 진짜 이거랑 똑같은 걸 작년 생일 때 저의 여사친이한테보내드또 선물이거든요 이렇게 완전 똑 같아요 딱 이렇게 왔어요 록시땅이고요 그리고 이게 음, 록시땅 시어버터 핸드크림이랑 립밤입니다 근데 이 립밤을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써갖고다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건 국장님이 선물로 주신 세트입니다 <목소리> I'm ready. Yeah. 시러에추고 <목소리를> <아주 즐거운다>. <목소리를>